오늘 영상 집볼 때 무조건 무조건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지금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웃음>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렸다시피 집 보러 다니실 때 그냥 뭐 집만 보고 그냥 와 이쁘다 뭐 이렇게 가구만 보고 이렇게 하시고 워낙 요즘은 아직도 마켓이 핫하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는 인스펙션이라는 조건을 못 집어넣는 상황이 많이 그죠 벌어지고 있는 경합 모드로 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집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집을 또 보러 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한번 보러 갈때 제대로 보고 오자라는 팁을 드리고자 이 다섯 가지를 어떨 때 5초도 안 걸릴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첫 번째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나 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국 분들은 남향 그죠? 이 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아무래도 자연채광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을 때 아주 조명이나 이런 게 아주 환하게 밝을, 밝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에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뭐 15분 또는 30분일 수도 있어요 집 보러 갔을 때 상대측 리얼터 그 매물에 가지고 있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없다면 너무 좀 수월하게 불을 다 꺼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상대측 리얼터가 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불을 꺼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 불을 꺼보냐 자연 채광을 확인하고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불이 와 엄청 화기, 환한데 불을 다 꺼보면 엄청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 북향이고 1층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채광이 환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북향이다, 뭐 1층이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는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 그렇죠? 해가 안 들어올 때 이거나 또는 들어올 때 이런 것도 한번 시간대를 보러 갔을 때 조금 전략을 세우시고 가시는 것도 관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채광 불을 꺼보는 거 확인하기. 두 번째, 두 번째는 창문입니다. 대로변이 가깝거나 대로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요즘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창문을 다 닫아놓죠 그리고 음악을 좀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은은한 은은 근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상대측 리스팅 에이전트가 없다면 음악을 한번 꺼보고 또는 있다면 음악을 좀 줄여도 되겠니 양해를 구하고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소음을 듣는 겁니다 이게 뭔가 진짜 우리의 오감을 다 확인하는 것 같은데, 집 보러 갔을 때. 이게 집을 열어보니까 한번 하고 막 물르기가 그렇잖아요. 샀다가 갑자기 뭐 2개월 만에 팔아야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보러 갔을 때, 그렇게 소음도 확인하기. 그래서 생각보다, 어, 나는 뭐, 난 예민하지 않아. 괜찮아. 그런 소음. 라고 한, 했는데, 물을 열어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차 소리 엄청 나면은, 어, 이거 못 견디겠는데? 라는 분들 은근히 많아서요 그래서 발코니라든가 이렇게 창문을 한번 좀 열어보고 소음을 한번 들어보고 또는 뭐 스카이 트레인 근처다 그러면 스카이 트레인 지나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 별로 시간이 안걸리니까요 오케이 세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15분에 30분만에 집 보근에 나와야 되니까 아주 이쁘게 뭐 스테이징 가구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집이 이쁘다라는 감을 확 주기 위해서 한 번에. 근데 거기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 자기야 거기 식탁 봤어? 어, 거기뭐 전등 봤어? 이것도 조, 중요하지만 거기서 눈을 항상 앞에만 보는 걸좀 위로 띠이 떠서 천장을 보시라는 거네 왜냐면 보통 어, 천장 위에 뭐 지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벤쿠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에막 비가 엄청 오고 있죠? 와 네, 저도 지금 한 30년 산거 같은데요 캐나다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좀 기억에 드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누수에가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누수의 흔적 어떤 윙이라고 그러거든요 동그랗게 뭐 어떤 물방울 떨어질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또는 뭐 곰팡이라든가 이게 그대로 노출된 그런 천장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거를 좀 감추기 위해서 터치업이라고 그러죠 네, 페인트 터치업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딱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거의 막 들어가셨을 때 수사반장이 되셔야 돼요 이게 막, 이게 막 돋보기로 이런 게좀 그렇지만 딱 보고 에이, 천장이 좀 너무 이런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말 뜻은 아시고 사시라는 거죠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 밑에 물생거 그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 노출이 돼 있는 파이프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비교적 뭐 파이프 조이거나 등등 할때교체나 근데 벽 속에 천장 속에 벽 안에 들어있는 파이프나 누수는 비교적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체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서 리얼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가구나 이 밑에만 오 보는 것보다 가끔 하늘을 봐라 여러분 그래서 가끔 천장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아 요것도 좀 약간 감각일 수도 있는데요 마스크 요즘엔 팬데믹이기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스크도 살짝 또 분위기 보면서 살짝 내리고 개코 하듯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 무슨 냄새냐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시지만 집에서 어. 담배 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주인이 여러분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 컴프로치 하려고 방향제를 막 틀어놨어 막 또는 뭐 그냥 그죠? 이 촛불을 막 해놨을 때 그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실 때 너무 많이 그렇게 켜놓으면 또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실 때는 좀 은은하게 해야지 어쨌든 사실 때는 그걸 내려보고 이렇게 킁킁을 좀 이게 킁킁을 좀대보셔야 됩니다 은근히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거 뭐저 담배 냄새 뭐 페인트 한번 칠하면 없어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안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천장에 들러붙거나 냄새가 벽 안에 들러붙으면 페인트 갖고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를 한 30년간 피셔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던 아, 그 상속 매물을 저희가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 페인트나 뭐 바닥도 교체했는데도 담배 냄새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이게 수월하게 교체할 수 없는 그런 하자일 수도 있어서 냄새를 꼭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냉장고도 열어보신 분들 계시고 냉장고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인데 냉장고 열어봤다가 뭐 이렇게 아, 이런 김치 냄새 네, 이런 거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이나 이런데 가서 또는 지하. 그죠? 지하도 마찬가지로 환기가 덜된 곳은 곰팡이 냄새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누수와 관련된 또는 이런 냄새가 없애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 오케이? 다섯 번째. 보통 집을 보러 가셨을 때 폰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라커또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왜냐면 아, 나는 뭐 괜찮아. 뭐 근데 생각보다 엄청 멀어. <웃음> 여러분 그겠죠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장 보고 나서 엄청 멀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우스 같은 경우나 또는 그 타운하우스 같은 야드 야드도 꼭 나가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경계선도 둘러보고 그 야드에서 집도 반대편으로 바라보고 등등 그래서 못볼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외벽이라든가 밑에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자기 집이니까 여러분 그죠? 아 나는 언제 뭐막나 야드 바베큐 안해 라고 하지만 나중에 꼭 본인이 안 하더라도 되팔 때를 생각하니까 야드가 어떤지 그래서 한번 쭉 걸어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파킹이나 스토리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런 거를 간 김에 그죠 확인해보시고 오시라는 거를 권장해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 보러 가실 때이 다섯 가지는 제발 확인하시고 무조건 확인하시고 오고 나서 올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a l right!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웃음>